자 이번에 할 맵은 군수 공장이고요 바로 자동 연결 해가지고 합니다 이명 떴기 때문에 주변에 있는 거 한번 찾아보고요 자, 숨어있는.. 어 뭐야 아 너무.. 너무 대놓고 있는 거 아니야? 야, 일단 파란극 먼저 먹여줘요 이제.. 보통이면은 이제 제가 어떻게 사냥을 하냐면은 이제 전극을안 먹고 맨 처음 만난다 그러면 일단 맨 처음 파란극을 묻혀놔요. 묻혀요, 묻혀요 그 다음에 시간이 많잖아 그러니까 만약에 맨 처음 빨리 한다면은 어 시간이 남으니까 한 대를 때리고 그 다음에 플래시를 써서 잡거든요 음. 이게 일단은 좋긴 한데 좀 약간 부작용도 있다 왜냐면은 커버캐 같은 게 많을 때 플래시를 갑자기 빨리 써버리면은 어. 잡을 대처가 없으니까 좀 힘들 수 있죠 어 그렇지만 지금은 가버키가오 없기 때문에 원래 이제 플래시 잡을라 했는데 그냥 이것도 있긴한 어 이렇게 플래시 해가지고 하란극 맞춰서 그냥 좀 왜그랬지 내가 아나 아, 원래 그냥 플래시를 잡았는데 왜 이렇게 잡았지 아 이해가 안되네 일단 이렇게 했기 때문에 어... 아 저도 잘 모르겠네요 그냥. 그냥 따라하지 마세요 이거 약간 좀 망할 수 있는 시름길이에요 네. 일단은... 12시가 있기 때문에 못 넘고 마무리가 됩니다 탐사원하고 심리학자 둘다 피가 다 떨어졌죠 이건 이득입니다 바로 앞 해독기 계속 돌리는데, 용병이죠. 용병이 파란 극 빨리 때려가지고, 구출하도록 유도해 줍시다. 빨리 구출하면 이득이라며 근데, 그리고 이제 풀존재도 돌았기 때문에, 집중 써서 바로 의자 앞으로 갈 수가 있죠. 이게 또 은근 개꿀이거든. 바로 평타. 나이스. 구출은 됐지만, 괜찮죠. 파란 극 묻히고, 빨간 극 바로 묻히고, 마무리. Good. <웃음> 원래, 어, 피계산 같은 거를 잘 생각은 잘안 하기 때문에 저도. 일단 빨간 거 묻혀 놓고, 지금 맞으면 용병도 같이 죽는 피라. 아, 피가 0.1 정도 남나? 같이 죽는 피라, 일단 파란, 빨간 거 맞춰 놓고 해보려 하는데. 아, 용병이가 바꿨죠. 어, 실수. 나이스. 어, 이러면은, 지금, 빨리 탐선 한대 때리면은, 어, 용병이가, 아, 심리학자가, 호출을 못 둠. 왜냐면은, 피를 맞았기 때문에, 어, 거의 민폐죠. 거기다가, 여기에서 또, 파란 그, 심리학자한테 묻혀 놓으면은, 또 용병이가, 호출을 못 둠. 근데, 생각해보니까, 그걸 용병한테 그 파란극 맞춰서 하면 용병이 고출 오지 않을까 싶어서 그냥 한건데 용병가 눈치가 빠른지 그냥 빨리 와서 고출을 해버리네요 아 근데 고개사는 멘탈이 나갔는지 아무것도 안하고 있고요 이 시즌초에 시즌초가 약간 그게 있어 뭐냐면은 아 이판 망했어? 아 오케이 그냥 빨리 다음판 에 약간 이런게 <웃음> 이런 있어가지고 어. 자 아드 씹어주고 마무리가 됩니다 탐사원이 빨간극 먹여주고 이거는 심리학자 묶고 마무리하러 가면 되겠죠 음, 거기서 해석기 돌리고 뭐해 일로와나? 너 커버하러 오겠지 그러면은 이거는 안먹을게요 걔리 묶었다가 또 끌어서 도출하면 귀찮거든 음. 마무리 깔끔하게 올길로 마무리가 됩니다 바로 다음판 가보죠 어. 옆으로 넘어가 어. 자이번판도군수공장이고요 음. <웃음> 이번에도 자동연결 아까랑 똑같은데 <웃음> 뭔가 아까랑 똑같은 어 느낌이죠 자 이제 무위가 있기 때문에 오르골부터 제거해줘야해요 운영이 두가지로 다아니요맨 처음에 전국을 먹었을때와 이렇게 먹지 못한 애를 잡을때와 이렇게 맨 처음부터 전국을 모두 나눠서 먹었을때 운영이 두개가 있는데 일단 이거에 네명 이렇게 나눠서 먹을때는 이점이 있어요 어떤 이점이 있냐면은 어그로를 따로 할수 있다? 약간 그런 이점? 그니까 러 얘 따라가다가 중간 만약에 얘가 중앙으로 가잖아 탐선 따라가다가 얘가 중앙으로 간다 그러면 갑자기 거기서 터널링 끊어올돼어 왜냐면 피가 똑같이 달았으니까 요거는 이제 파란색깔 맞춰놓으면은 피가 저 피가 딱 0.1이 남는 피거든 어 안죽거든요? 그래가지고 그냥 빨갛게 해가지고 때리는 거예요 그냥 존나 패 그냥 그니까 러왜 파란색으로 안했냐면은 저걸로 평타 쳐도 안죽어 그래서 안하는거야 어 그래서 확실하게 죽는 피때바꾸는거고요 근데 용병이가 또 눈치 빨라가지고 아또 바꾼대요 그러면또 안죽긴 하는데 그러면또 용병이도 구출 못와 그럼 뭐냐? 결국에는 애들이 치료를 하고 와야한다 왼쪽으로 가기 때문에 앙금팩 한번 걸고 돌아서 퍽 걸고 한대 그래서 이러면 은 애들이 치료 못오니까 여기서는 피가, 솔직히, 솔직히, 눈대중이긴 한데, 네명이서 하면은 안 죽는 피고, 세명이서 하면은 죽는 피, 저게. 어, 대충, 뭐라고 말해야 할지 모르겠는데, 약간 좀 게임 많이 해보면은, 어, 되는 눈, 눈대중이 있죠. 약간 그건데, 약간 그래서 자세히 설명을 못하겠어. 저게, 몇 피가 몇인지. 계산해보면 나오겠지만, 솔직히 귀찮거든요. <웃음> 어, 귀찮아. 자 이거는 탄저만 못들어가게 만들어주고 하려고 했는데 네, 발작을 헷갈려가지고 약간 어 멈칫했습니다 <웃음> 네, 딸꾹만 해가지고 하면 되는데 어. 그리고, 어, 어. 뒤에서 타자가 발짱발짱 되는거 음? 조심해주고요 몰랐는데 타자가 실수했죠 <웃음> 개꿀 아 이거는 빨리 사자한테 스톰 먹여서 타격해줍니다 그럼 용병이가 후닥 튀어오겠죠 파란극 탐사온 혼자 파란극이기 때문에 빨간극 맞춰놓으면 은아 기회를 못잡네 내가 어. 이제 이러면은 공시타격 맞으면은 무의가 죽어서 지금 다른 애가 빨리 파란극 먹어줘야하는데 아... 결국... 어? 무인는 죽습니다 내가 집중 사용해가지고 대충 어디 있을지 예측해서 전국 먹어주고요 환자 부수고 이제 애들이 다 같이 맞으면 주, 가는 피기 때문에 이제 커버하기도 좀 애매해 이래서 커버캐한테 좋다는 겁니다 여기서 그냥 타자한테 그냥 전, 전화 먹이고 타자 잡아도 되거든 어, 탐선이 죽어가지고 그러니까 애들이 좀 조심스러워졌잖아요 원래 같은 타자였으면 그냥 옆에 붙어가지고 그냥 할랄랄 잡아봐라! 이러면서 막 그랬단 말이야 근데 지금 어? 개살이잖아 지금 어? 그냥 뒤질라고 일로와나? 일로와나? 일로와 와나? 일로와나 그냥? 일로 아 진짜... 아 내가 간다 음, 음 그냥 거리가 안돼서 못하지 이롱 응, 못하지 이롱 응, 안되지 롱 아하! 어떡할 건데 그냥 바안치고요 어! 이 피가 어 지금 0. 이대1 2잖아 0.6 오바거든요 어 0.6 맞으면 저거 죽는 피라 저 가서 조지면 돼어 가가가 가. 뛰어가 뛰어가 슈슈. 일로와 로아 뭐야 파란극이었어? 어 잠깐만 어 잠깐만요 잠깐만요 아 뭐야 무의도 있었네 아아 무의가 있구나 아 이거는 커버가 의미가 없죠 이미 저게 있기 때문에 같이 맞으면 어차피 탐사원도 맞는 피라 상관이 없고 여기서 탐사원 원래 빨갱 맞춰가지고 해놓면 되는데, 그냥 안전하게 합니다. 예. 네 명이서 하면은 또, 복잡하니까. 와, 근데, 집중, 개잘쓰는데? 어, 내가 봐도, 대고수야 <웃음> 아, 지성. 농담입니다. 예. 혼자 있는 용병이, 잡으러 가기 좋지. 바로, 이제, 멀리 있는 생존자를 맞춰야 하거든요? 이제 멀리 있는 생존자 어떻게 맞추냐? 원래 샤징을 해서 맞추잖아요. 근데 머리 정수리 있죠 머리 정수리를 보고 쏘면은 은근히 이게 또잘 맞거든 어, 네? 나이스 이거는 어낚심으로 들어오지 않을까 싶어서 했는데 좋구요 그니까 러 머리 정수리로 쏘면은 어 거의 적중률 한 60% 아 80% 90% 아 90% 정도 됩니다 적중률이 네. 정수리 보고 쏘면 돼요 에임? 그런 거 필요없어 그냥 머리 정수리가 에임입니다 그거 보고 쏘면 돼요 해도기몇번째 확인해보고 지금 아드각이 거의 다 됐거든요 예, 그래가지고 되기는 하는데 어딨는지 안보이네요 낙평을 해야하거든요 음... 낙평을 해야하는데 지금 말하자면은 타자는 지금 그걸 바꿔야하는데 그걸 왜 안바꾸지? 왜냐면은 같이 맞으면 타자가 죽는피라 아닌가? 좀 0.1정도는 살려라어 일단은 그걸 바꾸네요 느리골 넘구요 이거는 낙평을 합시다 네, 이렇게 해가지고 낙평 그리고 앞을 평아굿자 맞춰치기 해봤는데 안당했고요 아드가게 아니었구요 아하 나이스 너무 깔끔하고 그리고 나가는 척 하면은, 다자구 주로 오겠죠? 그래서, 슥 해가지고, 마무, 마무, 마무. 오, 씨. 잠깐만, 이거는, 공한번 빼주고, 슉슉슉 아, 마무리. 지지. 아하. 이렇게 계시면 됩니다. 운둔자, 생각보다 쉽죠, 여러분들. 어, 나쁘지 않다니까, 이거.